맛있는 빵 크림빵 크림이 조금 남으네 오늘은 이렇게 빵을 맛있게 만들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아주 부드러워요 오늘은 빵 요리 버터 50g 물은 200ml 밀가루를 일단 체에다좀걸러줘야 되거든 밀가루 2 3분의 2 끓으면 불을 꺼주고 계란을 하나 씩만 풀면서 이게 반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럴 때 하나 더 넣어주고. 아 그거 서울 걸 그랬네. 뭐그 짜는 거. 그냥 해 비닐에다 넣고. 너무 적자놓고, 와, 어? 너무 잠깐 뜯었다. 네가 잘래? 내가? 응. 왜 넓적하게 나오지? 넓적 짤가 그. <웃음> 내가 짤까 어? 응? 응. 내가 짜. 네가 더 잘하네. 언제쯤이 요리를 안 하게 될까? <웃음> 원래 우리 3만까지만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웃음> 그만자, 그만자. 우리 원래 3만까지만 응, 유튜브 응. 하려고 그랬는데뭔고 생이지. <웃음> 아 여기서 더 너무 부... 커, 아, 커. 너무 아 너무 가까이했다. 어, 너무 커. 응? 너무 커. 부푸는데. 응, 안 됐어. 아... 전번에 아니 전번에 안 붙었어. 그런가? 응, 됐어. 그만. 봉긋해야지 맛있더라고 음. 봉긋한 데가 응 됐어 됐어 그런 거 갖고 두개 나와야 돼두개 나와야 된다고요? 음. 이거를 하나 사나야겠어 짜는 거 음. 내일 거기 아니 근데 이게 더 좋아 왜냐면 그그 그 빳빳한 데 속에 들어가면 안나오잖아속에거나 <웃음> 삼송역 거기 스타필드 가서 내가 내일 사올 거야 야, 응? 그 속에 들어간 건안 안 나온다니까 그거 그거? 음. 이거는 끝까지 딱 짜잖아 음. 그거는 끝까지 안 되지 손으로 빳빳하니까 됐다 됐나? 응. 아, 이쁘네. 이렇게 하나, <웃음> 하나, 둘, 셋, 넷다요 응. 어머니가 짠 거야. 내가 응. 게 너무 퍼졌어. 응. 아, 이거 너무 퍼졌네. 우, 우에, 이렇게 좀 떠뚱하게 올라와야 되는 데야 안에 느게 돼. 쟤다 쳐다 200도 됐고, 13분. 13분. 아, 이 정도만. 15분에서 13분 정도? 13분만 해. 어, 됐어요. 응. 너무 많이 하면 또 타. 응. 이건 내가 만든 두꺼비. 우와, 어, 뜨거워. 뜨거워. 와, 뜨거 뜨거. 워 이거 전체가 다 뜨거워요. 조심해야 돼. 음. 잘 됐네? 음, 잘 됐어. 봐봐. 이게 이쁘잖아. 이게 이게. 내거는뭐 그냥 똥, 똥처럼 됐네? 퍽퍽퍽해가지고 <웃음> 이게 뭐야 아유 여기, 여기 이렇게 딱 올라와야지 맛있어 보이지 에이. 똥빵이 됐어 덮어놔야 돼아에다 놓고 일단 식, 식지 식 말라고 내가 한번왜 이렇게 납작하지? 그러니까 전번에 아 떠나. 이게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나 봐 가라앉아 이게 전번에 나, 이렇게 납작 안 했는데 이번엔 음. 더 납작하네 덮어놓고 이제 크림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노른자 이거 왕난 노른자여야 돼요 와 크다 응 음, 특란 안돼 이게 비율이 잘 맞아야 되니까 설탕은 반컵한 부리 조금 이렇게 우유를 전자레인지다데펴가고 따뜻하게 해야 돼 따뜻한 오유한 컵밥 날씨도 따뜻하니 봅니다. 아이고. <웃음> 어? 음 많이 졸여졌네 이게 졸이는 게 아니야. 아 익히, 그냥 퍼 퍼치나? 익히는 거지. 어. 그 땅콩 가루 넣어도 되겠는데? 아몬드 아몬드 가루 같은 거. 음.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다 익었지? 응, 다 익었지? 네,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 딱 좋아. 딱 좋네. 응. 아, 응, 다 찢어졌어. 칼을로 여기를 칼집을 넣어가지고 움직여라, 움직여라. 왜 그래? 냄비 다드니까 또왜 <웃음> 그래? <웃음> 물고기 배 따듯이 하지 말고 살살 이쁘게 해봐. 물고기 잡았어? 가 베레놨어 이씨 안되면 내 탓이야 응? 원래 그러는 거야 이 뭐야? <웃음> 응. 됐네 응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또또살 뒤겠네 어 됐어 어 미끄러져 떨어져 먹는 거야. 응. 붕어 입 벌리고 억지로 먹이 먹이는 거 같네. <웃음> <웃음> 표현도 잘한다. 나는 이렇게 빵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거 빵을 누구를 다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줘? 네가 먹어야지. 이걸 내가 먹으라고? 응. 하나 나도 먹. 하나 나도 먹고. 나 먹고. 나는 맛있는 빵. 크림 빵. 크림이 조금 남으네 자 빵완성 슈가루 뿌려야지 이거 아자 이제 설탕 가루를 뿌려주세요 설탕 이게 분막에 갈았어요 뿌려놓으면 이뻐 보여 왜, 왜 철, 체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삭삭삭삭 하면은 음. 예, 이쁘게 사삭삭 떨어지는데 이렇게 덩어리 안지게 근데 그렇게 하면 또바닥이가붙지 그치 자, 드시면 됩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하나, 내가 이걸 먹겠습니다, 그러면. 난, 어떤 맛일지. <웃음> 난, 이게, 야. 숨을 너무 들이켰어. <웃음> 설탕가루가 내목젖을 치네. 야, 그, 내가 만든 거 먹으면 어떡해. 내가 먹으라 그랬는데, 나도 하나 먹고. 나 아, 이게 그렇게 달지 않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봐봐 <웃음> 숨 들이쉬면 음. 안 된다니까. 음. 주의사항은 와, 숨, 아니, 숨을 아니. 두리, 내쉬면서 먹어야 돼. 여기 네, 왕국 안에 들어있어서 부드럽고 음. 되게 맛있네. 아, 맛있다,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도 안돼. 진짜 맛있네. 서로 먹여주면 서로 입으로 음. 설탕 가루를 음. 토해내면서 음. 재밌는 모습을 음. 볼수 있을 거예요. 맛있네 음. 아, 크림이 들어있어서 맛있다 우와, 되게 음. 부드러운데? 음. 근데 뜨끈할 때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음. 확실히 뭐든지 다 따뜻해야 돼 음. 사, 사랑도 우정도 따뜻하게 빵도 <웃음> 따뜻하게 드세요